여러분, 오늘은 정말 더럽게 먹었습니다. 바로 이 치킨을요.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보시죠. 오징어 짬뽕 치킨이라고 새로 나온다는 그 짬뽕 치킨? 스파이시 스팸! 한입 배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<웃음> <웃음> 잠자는 숲속에 하이에나처럼 뜯어먹는다 내 스타일이야 닭다리 한번더 아직도 구독 안 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부탁드립니다 와우 짠짜식 여기서 오징어와 짬뽕의 냄새가 납니다 이름하여, 오징어짬뽕. 뭘 봐, 너 먹고 싶어? 안 돼, 엄마이 동글동글 정체는 무엇일까? 오징어에요, 오징어. 짬뽕의 냄새가 나요. 치킨은 약간 더럽게 먹어주는 게제 맛이죠. 아유. 아아 맛있어 퍽퍽한 살 따위 먹지 않는다 한번 버린 뼈는 돌아보지 않는다 오징어 음. 아 매워 거그 그 생명수 나의 생명수 어디 갔다 이제오니 나의 생명수! 열려라! 참! 열려라! 참. 열. 참! 깨! Oh, shut the fuck! 열려라! 참! 깨! It's b e r y nice smell. 거품이 so many 해요 i r 날개! 구독과 좋아요. 두번? 노노노 no, no, no. 한번 오케이 지금 당장 이건 뭐지? 치즈 치즈네요 치즈 <웃음> 와 미띠! 이거 왜 이렇게 맛있니? 음자 그렇다면 치킨 세 치킨 세 조각 세 조각 남긴 상태에서 오징어 짬뽕, 라면 같이 그냥 마셔버린다 오징어 짬뽕 치킨에 오징어 짬뽕 라벤지 응? 말아버려 그냥 분말 스프 그냥 흔들어 째껴 자 뜨거운 물 바로 준비했지 오징어 짬뽕 자 오징어 짬뽕 한번 먹어볼까 그냥 치킨 넣고 흔들어 째껴서 먹어 뜨거 음음음음음음 음, 음, 음, 음. 확실하게 먹는다. 음. 아, 코에 들어갔어. 근데 너무 뜨겁잖아 이거. 음. 자 여기 밥한 그릇. 말무라 치킨 조각과 또 다른 치킨 조각 그리고 밥 조금 그리고 이 치킨 뭐 한입 드셔보실래요? <웃음> <웃음> 음. 음. 음,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어차피 위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음, 이렇게 먹으면더 맛있어 라면을 손으로 먹는 건 처음이네 뭔가 느낌 있고 맛있네 음음음 페스 음. 음.